안녕하세요. 한글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한글기초상에 나오는 받침없는 키읔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먼저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보시기 바랍니다. 코, 코, 코 키, 키, 키. 쿠키, 쿠키, 쿠키. 카드, 카드, 카드. 스키 스키, 스키 마스크, 마스크. 키스, 키스, 키스. 마이크, 마이크. 바비큐, 바비큐. 아 보카도, 아보카도, 아보카도. 이번에는 먼저 한글을 읽어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그림을 보면서 발음해 보세요 키키 키스 키스 아보카도, 아보카도. 마스크, 마스크. 카드, 카드. 호호 스키 스키 쿠키 쿠키 마이크 바큐 바비큐 오늘은 받침없는 키윽 단어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